안녕하세요. 미라클 마케팅 연구소 민진홍 소장입니다. 인생이 변하는 건 한순간 천천히 좋아지는 일은 없다. 안녕하세요. 미라클 마케팅 민진홍 소장입니다. 어떤 일에 도전해서 결과를 얻고자 할때 목표를 너무 장기적으로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년 후에 이렇게 되고 싶다. 10년 후에 이렇게 되고 싶다. 저는 그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짧은 기간을 염두에 두십시오. 반년, 1년, 1년 후에 이러한 결과로 얻고 싶다. 반년 후에 이렇게 돼야겠다. 그것이 반복되면 5년, 10년 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므로 5년, 10년 후의 미래는 막연한 것이어도 좋습니다. 그러려면 반년 후에는 이걸 해야 하고 1년 후에는 이걸 해내겠다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5년, 10년 후에 목표를 세우는 건 의미가 없다는 이유는 세상이 너무나도 빨리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5년 후의 미래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디지털 카메라의 시장 규모가 수조원 규모였습니다.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소형 디카 다들 안 갖고 계시죠? 스마트폰으로 찍을 겁니다. 소형 디카가 사라지고 모두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시대가 올줄 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무도요. 그만큼 미래가 빨리 바뀝니다. 5년 전에는 그럼 그사과 관련하여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매달 5%씩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제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5년, 10년 후를 내다보고서 말이죠. 아무 의미 없잖아요. 하지만 대기업은 크게 깃발을 내걸고 그것을 위해 수만 명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큰 목표를 세우는 게 당연하지만 우리처럼 소규모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5년, 10년 후는 막연한 목표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어렴풋한 목표를 내걸고 그것을 향해 당장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내일의 운임을 다하게 되기 때문에 단숨에 달라질 것입니다. 반년 1년 후에 말이죠. 올해 5천만 원을 저금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청년이 1년 후 연봉 10억 원이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신을 바꾸고 싶을 때는 있나요? 자신을 바꾸기 위해 목표를 세워보고 새로운 결심을 해보고 친구에게 상담을 해본 경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처럼 바뀌지 않지요? 인간이 변하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다고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 우마에 겐지찌씨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 배분을 바꾸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는 곳을 바꾸는 것세 번째는 사귀는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 근처에는 긍정적인 사람이 모여듭니다. 어떤 환경에 몸을 두고 싶은가 자신의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싶은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조언과 환경 새로운 인간관계가 태어나 인생을 과속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은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고 관련된 인간관계도 달라집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고 생각해도 많은 사람들은 단지 이세 가지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변화할 수 없습니다. 행동을 구체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에도전해도 좀처럼 자신을 바꿀 수 없었던 분은 이번 기회에 자신을 바꿔보지 않겠습니까?